안녕하세요 콜리젯 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두면 가을까지 정말 유용하게 입을 만한 기본템 뭔지 아시나요 바로 화이트 탱크탑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름 트렌드 영상에서도 이 화이트 탱크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이번 시즌에 엄청난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라서 패션 좀 안다는 사람들은 벌써 화이트 탱크탑 다들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화이트 탱크탑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SPA 브랜드부터 디자이너 브랜드까지 좀 다양하게 구매해볼 만한 아이템들 여러 가지 갖고 왔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갈게요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화이트 탱크탑입니다 이 제품은 아르켓의 립 탱크탑이에요 이 소재를 자세히 보시면 립 조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성이 좀 좋은 편이에요 게다가 소재 자체에도 엘라스테인이 섞여 있어서 활동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사실 이런 탱크탑은 몸에 좀 붙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신축성이 없으면 많이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밥도 먹어야 되고 몸이 시시각각으로 <웃음> 그런 거를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스판 소재가 섞여 있는 걸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탱크 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쪽에 있는 라인이에요 라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목선이 있죠 이네클라인네클라인이 조금 높게 올라오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살짝 정장 느낌을 내기가 좋은 경우가 많고요 물론 뭐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 제품은 좀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특히 이런 목걸이랑 같이 연출하기 좋더라고요 사실 이 탱크 탑 트렌드가 fw 시즌에 많이 보이는 그런 트렌드예요 그래서 소재감이 좀 두껍게 나온 제품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여름 용으로 얇은 소재감에 이렇게 넥라인도 시원하게 파여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 암홀 부분도 또 특징적이죠. 여기가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이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홀터 같은 느낌이 나는 제품이에요. 이런 것들은 특히 어깨 넓은 사람이 좀 활용하기에 좋은 스타일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완전히 홀터넥은 아니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어깨가 좁은 사람이 입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넥라인이랑 암홀 쪽에 있는 이 트리밍 디테일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두께가 얇게 되어 있거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좀 두껍게 나와서 스포티한 캐주얼한 느낌을 내기 좋게 나온 제품입니다. 그리고 기장감은 좀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 하의 안쪽에 넣어서 연출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컬러까지 맞추니까 좀더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이 화이트 탱크탑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올 화이트로 맞춰서 입는 겁니다. 여름에 이렇게 입으면 너무나 시원해 보이겠죠. 게다가 이 제품은 최대 장점이 있어요. 바로 가격입니다. 저 이거 얼마에 샀을까요? <웃음> 만 원대에 샀습니다. 이게 40%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재가 심지어 오가닉 코튼인데도 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렇게 여름 제품들 세일하는 시기에 이런 아이템 득템해두면 앞으로도 굉장히 유용하게 입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름용 화이트 탱크 탑좀 괜찮은 거찾고 계신 분들 있으면 아르켓 한번 살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앤나더스토리즈의 크롭 탱크탑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 크롭이죠. 탱크탑에도 이 크롭이 적용된 게 이번 시즌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시도해 볼 만한 아이템으로 이앤나더스토리즈 제품이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 또 눈치 채셨을까요? 컬러가 약간 다르게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입었던 아르켓 제품은 완전 화이트 컬러였어요. 진짜 생 화이트. 근데 이 제품은 살짝 아이보리 컬러로 나왔습니다. 제가 화이트 컬러랑 아이보리 컬러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쿨톤인 분들은 생 화이트 컬러 그런 게잘 어울리고 웜톤인 분들은 이렇게 약간 노란빛이나 주황빛이 살짝 섞인 그런 컬러감이 더잘 어울려요.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도 이렇게 살짝 색감이 들어가 있는 게 훨씬 관리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짝 색감 들어가 있는 걸더 선호하기는 해요. 근데 화이트 컬러는 좀더 화이트 셔츠 같은 거랑 매치하기에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이런 아이보리 컬러의 약간의 단점 같은 거를 꼽자면 아무래도 셔츠 같은 거랑 매치를 할때꼭 컬러를 맞춰줘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아예 화이트 컬러는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선택지가 많은데 이런 아이보리 컬러는 자칫 색깔을 잘못 맞추면 조금 색이 떠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색감 맞추기가 살짝 까다로울 수 있다? 그런 게 있고 근데 만약에 티셔츠처럼 그냥 단독으로 입고 다니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컬러가 관리도 쉽고 그냥 단독으로 입었을 때도 웜톤인 분들한테 특히 잘 어울리니까 이런 걸로 선택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이 제품도 립조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좀더 이렇게 신축성이 있게 나온 제품이고 또핏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아르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보다는 키가 큰 사람에게 좀더 잘 맞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입었을 때 아주 살짝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아, 여유가 거의 없다 <웃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타이트하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키가 작은 분들이나 특히 체격이 굉장히 작은 분들, 33사이즈인 분들 그런 분들은 이앤나더스토리즈에서 나온 크롭 제품으로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을또 이게 크롭이다 보니까 허리선 자체가 높게 설정이 돼서 좀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도 가격대가 아주 많이 높지는 않아요. 이 화이트 탱크탑 트렌드가 사실 명품 브랜드,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많이 보였던 것들인데 그런 제품들은 한 50만 원대 이상까지도 가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2만 원대 정도의 트렌디한 디자인을 즐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보리 컬러에 딱 맞는 크롭 탱크탑 찾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앤나더스토리즈 제품 한번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또앤하더스토리즈의 다른 탱크탑입니다. 이 제품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랑 살짝 소재감이 달라요. 그 제품은 면에 약간 거칠거칠한 그런 게 살짝 느껴지는 제품이고 그립 조직이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만졌을 때 약간 린넨 같은 그런 느낌도 나요. 근데 이 제품은 아예 굉장히 부드러운 촉감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둘다 아주 얇은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름에 입기에 좋고요. 근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어요 그 제품도 그렇고 이 제품도 그렇고 이게 얇다 보니까 속옷을 신경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그래서 튜브탑 형태로 나온 속옷에 착용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누브라라든지 니플 패치 같은 것도 종종 착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아이템을 활용을 하셔서 착용을 하는 걸 권장합니다 을 여름 탱크 탑 들은 특히 소재가 굉장히 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좀 비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은 유의를 해서 구매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색감이 살짝 아이보리 컬러예요. 그래서 웜톤인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기장감이에요. 이 제품은 기장감이 길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연출한 것처럼 하이 안에 넣어서 입기 좋은 제품이고요. 아까 크롭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배꼽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로우라이즈 팬츠 입고 그냥 막 배를 내놓으 되고 제가 연출했던 것처럼 그냥 하이 웨이스트를 입으셔도 되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이를 입을 때 탱크탑을 위로 빼서 입으면 이 부분이 좀 울고 안이 비쳐서 별로 핏이 안 예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넣어서 연출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아르켓의 긴 기장 제품과는 다르게 색감이 살짝 옐로우빛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간 빈티지한 색감이 나는 청바지랑 매치를 해 했을 때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탱크 탑 고를 때팁 중에 하나는요 자기가 자주 입는 청바지랑 같이 매치를 해보는 겁니다 그 색감이랑 잘 맞는 걸로 구비를 해두시면 아무래도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에나더스토리즈에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두 가지 제품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파리나 LA 감성으로 뭔가 좀 이런 탱크 탑을 즐겨보고 싶다 하는 분이 있으면 이에나더스토리즈꼭 한번 살펴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H&M의 립 탱크 탑입니다. 여러분 H&M에도 베이직한 제품들이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근데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통 베이직한 거 찾으러 갈때 코스나 아르켓만 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잘 찾아보면 H&M에도 진짜 기본템이 잘 나옵니다. 특히 기본템이면서도 살짝 트렌디한 느낌이 가미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찾기에 굉장히 좋아요. 게다가 가격대도 그두 가지 브랜드보다는 조금 더 낮게 나오기 때문에 가성비도 좋은 편입니다. H&M에서도 탱크탑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데님이랑 잘 어울리는 걸로 이 제품을 선택을 해봤어요. 이거 특징은 이쪽에 있는 이 어깨끈입니다. 어깨끈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앤아더스토리즈나 아르케 제품보다 훨씬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게다가 이 끈도 좀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깨끈 얇은 걸좀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어깨끈이 두꺼워질수록 좀더 어깨 넓은 사람에게 잘 어울리고요 어깨끈이 얇아질수록 어깨가 좁은 사람이 보완을 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여기 트리밍 디테일이 아주 두껍게 나왔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아르케 제품보다도 더 두껍게 나왔고요 그래서 데님이랑 잘 어울리는 거기도 해요 이 탱크탑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여기 트리밍 디테일이나 목선 이런 거에 따라서 좀더 정장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고 좀더 캐주얼한 느낌이 날 수도 있고 그렇다. 알려드렸잖아요. 이 제품은 아주 두껍게 나왔기 때문에 이 데님의 소재감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전체적인 소재 자체가 두꺼운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충분히 활용하기가 좋고요. FW 시즌을 타겟으로 나온 그런 탱크탑들 같은 경우에는 소재 자체가 아주 두껍게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보다는 얇은 편입니다. 이 어깨끈 자체가 좀 얇게 나왔기 때문에 뒤에서 봤을 때도 느낌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어깨끈을 어떤 걸 선호하시는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H&M에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슬리브리스 탑이 이번에 나와 있더라고요. 컬러도 화이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트렌디한 스타일의 탱크 탑 찾고 계신 분들 있으면 H&M 한번 방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입니다. 제가 이 브랜드는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서 언제가꼭 한번 소개를 하려고 했어요. 바로 로우 클래식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명신 디자이너님이 이끄는 곳인데요. 특히 서울의 미니멀리즘을 너무나 잘 표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가 예전에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편이었어요. 저처럼 XS 사이즈를 주로 입는 사람은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브랜드였는데 이번 여름 시즌부터 XS 사이즈가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인스타그램으로 소개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FW 시즌을 제가 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프리파울이 먼저 오픈을 했더라고요. 더현대서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제가 거기도 오픈하자마자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했잖아요. 그 백화점에 팝업 스토어가 이번에 열린 거예요. 팝업스토어에서 프리퍼을다 만나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구경을 하다 보니까 이 탱크탑이 있길래 이거다 싶어서 제가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가장 뭔가 레몬빛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밝은 노란색이 많이 섞여있는 그런 컬러감이에요. 그리고 소재감 자체도 두껍게 나왔습니다. 이게 프리퍼 제품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가을 시즌을 준비하는 그런 컬렉션에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좀 그런 계절감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여름에는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이런 화이트 컬러의 린넨 팬츠랑 같이 입어도 너무나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액세서리류도 골드로 이번에는 해봤어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제품들은 좀 여름 느낌이 강해서 시원한 느낌을 내기 좋은 실버 컬러의 목걸이로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바꿔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해도 너무나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립 조직이 아니라는 것도 특징이에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탱크탑들은 다립 조직이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캐주얼하게 연출하기 좋은 그런 스타일인데 이 제품은 아예 티셔츠처럼 플레인한 조직감으로 나와서 정장이나 캐주얼이나 두루두루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 정장을 입더라도 쿨하게 믹스 매치로 입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걸로 활용하기에 너무나 좋은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은 진짜 지금 사두면 가을까지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두께감이나 컬러감이 잘 나온 제품이라서 혹시 그런 아이템 찾고 계신 분들 있으면 이 로우클래식 꼭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화이트 탱크탑을 주제로 다양한 아이템들을 보여드려봤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화이트 탱크탑이 아이템 특성상 마치 티셔츠처럼 진짜 한끗 차이로 뭔가 소재감이나 핏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진짜 느낌이 약간씩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다양하게 보여드려봤고요. 이 아이템 자체가 트렌디하면서도 기본템이라서 실제로 저도 여름부터 가을까지 다양한 아우터나 니트류 안에 이너웨어로 활용을 하려고 구매를 한 거기도 해요 이 정보가 여러분들께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